자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타 버전으로 켜서 하면은 음성이랑 뭐 한글 출력이 잘 나온다 합니다 해서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새게임을 하자 새게임을 해서 음성 출력 제발 다잘 다, 돼야 될 텐데 한글 켜질때부터 한글이 나오면은 음성도 텍스터도 다 한글로 나와야지 왜? 음성도 출력이 안되고 자막도 영어로 나오고 제발 음성 나와라 PDA 따라랑 따라랑 따라라랑 오 이것도 뜨샘샘해서 나를 위나온다왜 이렇게 빨해 이거 <웃음> 이을 읽을, 읽을 수가 없어 이번엔. 이걸로 보자. 잡음. 제프. GPS 에서미치는동굴이고야 아, 제프 찾으러 먼저 갔었구나. 처음부터 유성 폭풍이 온다고 경고를 했었던 거였어. 뭐야? 왜문 는데 소리도 안나 이거. <웃음> 이성 이미 떨어지고 있네, 이렇게. 뭐야, 아까 그냥 일반판 했던 것보다 이런 연출이 더 있, 있네.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. 요, 요것도 바뀌었네요? 이게 탈출 코드인것 같아. 아니야, 미친 짓. 어, 유성 맞고 벌써 저렇게 기지가 다 휩쓸려버리는데. Sam! <웃음> 뭐 해야 돼? 읽어 주세요.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알테라 기술이 탑재된 정거장의 비상 탈출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군요. PDA는 비상 모드로 재부팅되었습니다. 이운영 체제는 체온 및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전을 제공하여 당신간 생존하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. 굴럭이래 굴럭 Good luck. 일단 먹을거부터 구해야될까 그러면? 부메랑 어 화목님 어서오세요 이 물고기들은 이제 제겁니다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워먹고 물도 마시고 하나 더 굽고 얘는 어떻게 먹지? 차갖고 스펀지 같습니다. 다 구워 먹어. <웃음> 인벤토리에서. 오케이.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. 얌얌, 짭짭. 음. 어음. 좋았어. 뭐야? 뭔 소리야? 저 위에 뭐 있고 천둥폭포! 와 폭포? 천둥... 천둥, 번개가 막 치네 그냥 어! 얘얘얘얘얘 얘, 얘, 얘, 물건 뺏어간 놈아니야 이거 바다 원숭이? <웃음> 이름도 참 편하게 지었네 원숭이네 원숭이 바다 원숭이 저 별걸 다 갖고 가는구만? 이것도 있고 아.. 이런 것도 있었고 다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면? 신호이구도 가져가자 저것 봐 굉장한 석양이야 아.. 마치 마치.. 개코님 얼굴 같군요 그리고 신기한 게물 속은 온수인가봐 바깥에 돌아다닐 땐막 춥다고 난리 치는데 물속 안은 따뜻한가봐요 비교적 <웃음> 채굴드론? 그런게 없었어 1편 보면은 그래서 대신에 저런거 주잖아 잠수함이나 2편에서 이거 빌로우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럭이라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<웃음> 트럭을 모는거야 <웃음> 바닷속에서 그니까 러일위주어서 이동식 보관함을 가져다니면서 나보고 그걸 쓰라 이거지 다, 자원을 따로 채취하는 그게 없어요 파밍게임이 원래 그래요 능지가 딸리는데 이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님들아 안돼 안돼 오지마! 내꺼야 내꺼! 오지마! 내꺼야! <웃음> 내꺼 아주 뭐 들었다 하면 그냥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나는구만 이거. 일로 오세요. 자, 자 이거 줄게 이거 이거나 가져가. 초식 동물 바다 원숭이 똑똑한 중형 트롤 초식 동물로. 다른 형태의 생물과 그 소유물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. 이 생물과 그 습성에 대해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. 각각의 앞다리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부속기관의 끝부분에는 흡착판이 달려있어 기초적인 물건들을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. 아직 관찰된 바는 없지만 크고 딱딱한 뼈로 만들어진 옥빛 돌출물은 누군가를 들이받는 데 쓰일 수 있어 보입니다. 바다원숭이는 장난기를 품고 대양을 돌아다닙니다 대체로 포식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물건을 모아두는 자그마한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입니다 그 목적은 알수 없습니다 뭔 목적이겠어? 트롤러 목적이지 그냥